1번이요. 1번을 골랐어. 어, 그러다2번 골랐는데 이유가 뭐지? 아, 어, 그 니은이 음. 태양의 중력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응. 음. 아니었어요 둘이 음. 같이 잡아당기고 지구가 이렇게 공, 공전? 해가지고 음. 일정한 거리를 음.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. 음그렇구먼 그럼 기억 같은 경우는? 음 중력 때문인데 중력이 질량을 가진 모든 질량. 물체가 물체에 미치는 힘이잖아요. 음. 그 대기 성분도 다 질량이 있으니까 음. 지구에 나못 나가고 아, 못 지구에 이렇게 잡혀있대도 음, 그렇지? 음, 그다음에 밀물이랑 썰물을 일으킨다라는 부분은 왜? 달에 조력 때문에 음. 달 때문에. 아, 달에? 음, 그러면은 달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? 만약에 지구를? 달이 가까워지면은. 음. 그 해수면의 높이가 높이? 더 늘고 높아지고 음. 멀어지면 낮아져요 오 그런식으로? 네음 그럼 달도 이제 지구를 끌어당기기 때문이겠네 네아 오케이 맞았어 5번 이제 잠깐만 푼거 보도록 할게 잘풀긴 했는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 음.. 그 간은 직권하고 음, 음. 수권의, 수권의 상호작용? 이거 음. 나는, 음. 나는 기권하고, 기권하고 수권. 수권 기권이랑 수권? 네 음, 왜 간은 뭐직권뭐 뭐, 뭐 나도 직권이라고 하면 가는 음, 수권인 거 이해가 되는데 왜 나는 기, 기권이야? 음...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 공기가 따뜻해져서 빙하가 녹는 거니까 응응 기권 기권? 음... 근데 정답을 뭐 기권과 음, 지금 무슨권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지? 수권 음, 수권